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입니다 화초들의 개체수를 늘리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삽목 산목. 삽목 도 삽목 산목 용토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추위목 이라는 거 있고 공중 추목도 있고 다양하지요 그렇지만 바쁘고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할수 있는 거는 이렇게 물에다 하는 물산목이 있어요 물산목이 성공률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하기 편하고 눈에 쉬워 하니까 이렇게 해보죠. 그래서 하다 보면 여기에 음, 한번 뽑아 볼까요? 어떤 거는 이 중에는 어, 뿌리가 난 것도 있거든요. 음, 이건 별로 안 났고, 아 여기에 여기에 뿌리가 났죠. 음. 한번 열어볼까요? 우와, 이렇게 보면 여기에 한나 음, 여러 개 났죠? 그럼 이렇게 난 거를 다시 어, 이렇게 뽑 응. 이렇게 심어서 키우다 보면 얘가 조금 자랐거든요. 음, 이거는 어, 8월 19일에 이런 식으로 삽목해서 이런 식으로 삽목해서 뿌리가 난것 중에 두 개를 옮겨 심었어요. 얘는 뭐냐면, 샤인머스킷. 샤인머스킷인데, 음, 우리가, 어, 물의 증발을 줄이기 위해서 잎사귀도 이렇게, 어, 커팅해서 했던 거 그대로 있죠? 얘는 아직 잎사귀가 안 났고요. 얘는 가장 윗부분이어서, 음, 더 잎사귀가 더 났어요. 그 사이에, 요 심은 사이에. 그니까 얘가 지금 샤인머스킷 삽목을 한걸 이걸 보면, 음, 8월 19일날 저렇게 물 삽목을 했고요. 정식은 10월 아 눈이 나빠서 잘 안보이네요. 10월달에 했고 지금 자라서 얘는 어, 잎, 잎사귀가 조금 더 많이 자랐죠? 예, 얘는 지금 뭐였냐면 하 음, 빨간장미네요. 빨간장미 9월 13일에 했는데 이렇게 뿌리가 난거면 뿌리 이게 전부 다 나진 않았을텐데 뿌리 난 것을 음 다시 이렇게, 어, 원예상토에다 삽목해서, 음, 다시 키워가지고, 요게 또 다시 잘 자라면, 정식으로, 그, 수분이,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지는 그런 걸로 해서 키워야겠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물삽목의 가장 단점은 뭐냐면, 음, 이렇게 보면, 이, 이런 거 보면, 이렇게 지금 너무 많아서 그런지, 얘는 지금 색깔이, 아, 얘 색깔이 좀까맣거든요 까맣다는 건 얘가 지금 상했을 수 있어요. 음, 뿌리나 이런 지금 이 다음부... 어, 그래도 뿌리가 난 것도 있는데 이게 상했으니까 이럴 땐 어떻게... 이게 보면 지금 이게 지금 뿌리가 났지만 뿌리가 몇개난 것도 있어요. 그런데 어, 이게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. 유한낙스를 약간 탄 이건 한방을 딱탄 물에다가 옮겨주면 또 괜찮게 자랍니다. 음, 우리 사람들 다 잘하는 거 하지 말고 저처럼 초보가 하는 거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. 같이 합시다. 이야기 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